그냥 남대 없이 스파이 아! 이게 그냥 치 마약. 게임 오버! 어떻게 어떻게 치는데? 뭐 했다! 뭐지? 아 다시 다시! 뭐예 어? 뭐지? 어? 어? 게임 오버를 가는 거라고요? 정말 음에 든대! 키트만 안 맞는 거 같아요! 이거 말고! 우와! 게임 방법 이런 게 있어야죠 이런 게 있어야 제대로 된 게임이죠 보비킹이 바다 낚시를 하고 있어요 마우스로 방향을 이동하면서 클릭해 물고기를 낚아보세요 한 번에 여러 마리 낚을 수도 있어요 따라오 잡으면은 굽기! 나랑 고기 따라 고기굽게 쏩니다 아 이런 게임 좋아요 뭔가 어. 아이고 기이 되게 좋네요 어머나 이거시고 얼마 안 남았겠네요 이모 여기 물이 나오세요 이모 여기 불도나아 맨날 바사상 오늘 인제 여러가지 추억의 42세의 어떤 연령에 걸맞는 그런 다양한 플래시게임을 해보았습니다. 다들 만수무강 잘 계세요!